안녕하세요, 에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현상 나와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그들을 모시고 또 함께했습니다 에브린입니다 <웃음> 저희가 셋이 힘을 합쳐서 핫하운처럼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아 귀여워 아, 엄청 귀여워 첫 번째 템 에이전이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어, 차의 얼굴 다 너무 하얗면창백해 보이고 약해 보일까봐 건강한 피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경은 쓰지 않아요 왜냐 덕분간 일단은 눈, 내 딸이다 생각하고 아, 내 딸인가요? 아, 그럼요. 어. 이렇게 사이 같은 딸이 있으면 성공한 거죠. 어. 입은 조금 작은것 같아요. 입이 어. 어. 조금 더 이를 아픈 어. 어.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거 야, 이거 위험한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건가요? 눈썹이 너무 저돌적이야. 그래서 눈매랑 맞춰서? 네, 눈매랑 맞춰서 은근눈매 느낌으로 여기를 한번 만져볼게요. 볼살이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 예쁜데? 오, 오 나쁘지 않아요. 네, 귀여워. 한함 고영수님과 이라 <웃음> 뭔가 <웃음> 역시 역시 <웃음> 창조자. 저희 컨셉이 약간 순둥이었잖아요. 근데 네, 순둥이는 눈썹이 좀 진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얇은 것 중에 하나를 너무 진하면 인상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살짝만 명하게 <웃음> 자연과 친화적이긴 한데 순둥이처럼. 네. 아, 자연의 녹색, 예쁜 것 같아. 요 마지막 렌즈, 자연스럽죠.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렌즈를 좋아하더라고. 젊은이 단어가 아, 아, 젊은이 같은... 같지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음 이렇게 맞출 음때 예전 게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전에 <웃음> 게임을 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검사 모바일 하면서 어 퍼스트 말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한적 있어요. 3일 <웃음> 동안 한 적. 삼일 동안 했어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어게 모이언트가 탄생했다는 응. 건가요? 모이언트 타버렸습니다. 첫뒤는 되게 되어있어요 이거 홍조같긴 해요. 이렇게 느낌이. 바즙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샤이는 탱글색글한 입술. 복숭아 느낌? 복숭아 느낌? 사실 복판이 음. 너무 예뻐서 뭘 해놨다. 예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음. 하면 더 예쁘게 할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데 원래 예쁜 스 중요한 헤어스타일링. 음. 일단 다양한 게 있어요. 긴 머리도 있어요. 이건 살짝 부이시한 매력이 있어요. 어. 머리 색깔 중요합니다 사이의 블론드 헤어는 많은 매체에서 사진으로 나왔어요 그 저는 다른 색상의 사이도 괜찮을 것 같고 푸른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저는 또 너무 마르면 은제 어. 병약해 보이기 때문에 어. 건강한 어. 느낌 어. 근데 사이가 실제로 아기가 아니라 사이 조은 원래 다 저렇게 동아닌 조이잖아요 저는 사이 족 <웃음> 무슨 소리 자연수족 아니에요에리나 어, 어. 응? 소리 들립니다. 저희 이제 다음 오버거트 넘어가 볼까요? 퀴즈 퀴즈 시간입니다. 오험모의 저희... 지식을 버룬다는거요 그렇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준비된 문제가 어.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이벤트 잊혀진 고대의 미궁에서 카부와 베베를 획득할 수 있어서 큰 화제가 되었죠. 네. 네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카부와 밀레스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네? <웃음> 1번 2개 2번 40? 4개 3번 8개 그리고 4번 16개입니다 모르겠어요 아 그렇다면 <웃음> 에이든 독감은? 4개? 아 근데 개땡 아, 아하, 이 네. 카부와 밀레스의 다리는 두 개라고 합니다. 아. 두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돌아다니는 저희랑 똑같죠? 갑기왜다리가 나와, 근데? <웃음>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모영순의 뜻은 모험가님들이 언제나 제 마음속 영순이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GM은 무슨 뜻이죠? 게임 마스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GM 배어가 좋아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갑자기? 그렇죠. 어, 아 문제 뭐, 상태가 왜이러어 도대체? 아 일단 가셨어요? 1순위는 팀장님이니까 <웃음> 아하 좋습니다 네, 1순위 팀장님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2순위는 뭘까요? 란! 일단 물통벙은 제일 아래에요 아 그래? 사실 이 문제가 배어님이 냈으면 모영순이 제일 밑일 에 수도 있는데 물통벙이 아 제일 아래? 네. 그 다음 모영순? 네밤 자이언트? 자이언트, 그다음 아, 워리어겠네요? 워리어죠, 갈라. 워리어. 아니요. 워리어랑 자이언트를 비교하면 자이언트가 이인것 아, 같아요. 왜냐면 랑아 부전자 플레이 하실 때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은 어, 팀장님, 란 자이언트, 워리어, 모용수부터한번할다 확실합니까? 네. 어, 자신이 없네요. <웃음>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분! 팀장님! Oh, yeah. 그리고 꼴찌 물통봉도 맞습니다 오야. 이게 맞다고? <웃음>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꼴찌 다음이 모형선인 것도 맞습니다 꼴찌 다음이 모형선 맞아요? 맞습니다 g m 배우 이따 두고 봐요 우리 안영에서 봐요 <웃음> 근데 여기서 틀려버렸네요 이순이가 팀장님 다음에 네. 란이 아니라 워리어네요 워리어요? 아, 아 시작과 끝은 좋았어요 저희 팀장님 배우의 사랑 느껴지시나요? 정말 가슴스럽게 짝이 없네요 저도 팀장님 사랑합니다 어, 저도요 레인저의 계승은 헌터 금수라의 계승은 랑랑입니다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웃음> <웃음> 그렇다면 이 소리는 어떤 클래스의 소리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 소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아아아아 츤대매 츤대매 아니 뭐예요 어 노형수님 피곤할 때계시개 <웃음> 피는 소리 아니에요? 아아 아 클래스는 제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클래스지 않을까요? 남성 클래스인 아아~~ 하시면안는것 같은데 아 이런 느낌입니다 어? 저는알것 같습니다 위치 낭마야 위치냐 낭망이냐왜 위치. 위치라고 생각하시죠? 답이 있어요? 그럼요 답이 있죠 저는 위치라고 말한 게 검사고 모바일 트레일러 중에 유일하게 제가 들은 클래스 소리가 아함 하면서 이거 딱 하면서 주변에 하얗게 기술이 효과가 꽉 나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든이 한건 하하고 하기요. 영수님 한건아이기 <웃음> 때문에 낭낭입니다. 아 이겁니다. 아 낭, 낭낭 같습니다. 아이바 아이보. 아이보 위치하겠습니다. 정답은 위치입니다. 야하! 아니라고? 하하 아 이거 정말. 어좀 사운드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 에이든이 한번. 이게 포인트가 모으고, 있나요? 아 포인트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가 포인트가 아니라 악의 포인트예요. 아 하고 보죠아 아아 집에 보내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려면 멀었어. 여기는 여기는 지금 이곳은 부산 백스코입니다. 백스코입니다 여러분. 말 경주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아에서파이델까지 제한 시간 3분 이내에. 말을 타고 도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에이든하고 아이린께서 도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을 들 거예요 그래서 한군데 도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에이든께서 먼저 벨리아에서 하이델까지 말을 타고 경주를 해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면 말이 미니맵도 보면 안 돼요? 네미니맵을안 보고 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에이든이 갈때잘 보고 길을 외워놨다가 아하. 있겠죠?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말을 말은... 바로 몰고 가고 있는데 벌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상한 구석세기에 꼈죠 네, 어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벨리아 어? 농장지대인데요 이쪽 방향이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 네, 아이린이 네아 자신있게 맞다고 하던 거 보니 맞는 거겠죠? 어, 갈림길이. 야, 이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외전 깜빡이 켜고 딱 아. 들어간 상황인데요 아, 이거 분위기가 지금 쁘지않니습니까 아, 아, 아, 네, 시간은 지금 현재 30초를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청원에 왔어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아니야. 탈포질 것 같네요. 지금. 네, 은둔의 네,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웃음> 맞나? 지금 아이리니 만나라고 누에게후수를해 주실 거고. 위기감을 가야 되는데요. 완전 말. 어, 아, 저걸로 갈았다고 싶는데요 아 지금 1분 30초 지금 절반의 시간이 갔는데 현재 아직 서부 방빈 캠프 지역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저요. 그냥 문이랑부터 다 들어가 고 있는 느낌이 돼요 지금. 이제 네, 47초, 48초, 49초, 10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는지로 다 시스 재단에서 먹고 있는 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오실 거? 네. 아이린을 응. 위해 살짝 전트맵한번 춤추는 느낌으로 한번 주시죠.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게 되게 원래 미니맵을안 보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음, 워낙 넓은 길도 많다 보니까 아알겠습니하 어, 네, 이렇게 해서 에이전는대게게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또 저희 어... 아이린사 아니 세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평소에 생활하시는데 이 길을 잘 찾는 편은 아니다 엠 가기 때문에 사실 <웃음> 어... 아까 저희 에이든이 실패했지만 또 우리 아이린이 성공해서 우리 이제 CM의 체면을 좀 살릴 수 있을지 체면까지 아, 아가... 걸어야 돼 아이린 준비됐으니까 뭐야? <웃음> <응. 웃음> 네, 그러면 바로 아이린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시작!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중계 모형 해설에 <웃음> 아, 앞으로 안네 지금 아이린 선수 굉장히 에이. 이상한 곳으로 어, 가고 어, 있는데요. 말이 찾아보자. <웃음> 말을 말을지 말하지 만지말이말을지말이지말지 말하지 말하말을말 모르는 지아요지 말하지 말을 컨트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요 아, 방금 보이는데요. 전에 말이 좋죠? 이상한 곳으로 가서 미니맵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아, 그... 자체적으로 채팅을 아, 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쓸데없겠습니다. 어, 어, 어, 아, 잘 아, 껐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미니맵 네. 확신하게 껐고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동안 벌이 5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이든 선수 이거 모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이린의 영향 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이거 우회전인데요. 아이린잘좌회했어요네 일단은 어. 하이들 길머리 광고 안가졌 어, 하이들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데 아직 몰라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미 에이든이 온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하이델에. 현재 1분 545초, 47초가 지난 어, 네. 상황. 어, 왠지 문이 고급스러워. 아, 문이 여기 고급스럽기 때문에. 하이델에 과연 이 곳은 어딘가? 도착... <웃음> <하이델>! <웃음> 에이든, 어떤어니까말이 아, 좋아하네요. 말이 반겨주고 있어요. 와 아, 이렇게 2분 도체 되기 전에 우리 아이린님께서 바로 하이델 <웃음>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다 끝났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어, 네이든 오늘 어떠셨는지. 어, 저희가 직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얼굴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처음에 부담이 컸어요. 네 어, 부담이 컸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에모리 이다 같이 모여서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영광이 확대됩니다 저는 그 스타에 와보고 싶었던 적은 많은데 워낙 물리적으로 아. 멀다 보니까 오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게이머로서 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분들하고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부족하게나마 이런 즐거움이 다가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또에버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